Look, Nick. t o 짓입니까? 너 누구야? 나랑 게임 한번 o m m 자지 o m 까지 누군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자 m 가 이기는 m m y Tommy, Tommy, Tommy, Tommy, Tommy, 기억 안 나? 까무기는 니 거나 없는 거야. <웃음> 왜 그런 짓을 한 거지? 뭘 하면은 재미가 있을까? 재미? 정말 아직도 사랑을 믿나?